<웃음> 태식이 어떻게 한번 가보겠어? 태식이가 좋아하는 생선 친구, nope. 생선 친구를 구해라! <웃음> 오 들어가려고? 우와! 아직 무서워 들어가봐 태식아 어? 바시락거려서 무서워 응? 어떻게 하지? 우리 태식이 어떻게 하지? 저생선친구를 어떻게 하지? 구해줘 구해줘 생선친구 구해줘 너무 멀어서 무서워? 갑자기 갑자기 똥 싸고 싶어? 아니에? 우와 우리 태식이 용기 있다! 걸걸걸걸걸 우와 우리 태식이 용기있다 줘봐 조금 더 깊이 넣어볼게 엄마가 슉저 끝에 넣어봐야지